Assalamualaikum. My n a m is t a o t k i As you see, today's topic is five times prayer in one day. You know, for Muslims, prayer salat is the most important practice in your life. This is the most basic practice to close to Allah. But for me, after I become a Muslim, five times salat was not easy because there is not many mosque or masjid and there are not many Muslim people. But today, I will show you the five times salat in one day. Okay, then. Let's go! Today I will... So this is puzzle. Uh, I look really bad now. I think I have a little bit of time. So I think I have to go back to sleep. I'm o so, n to sleep a little b a t i s o i t h Let's go to get ready to play. Oh this is my favorite lock. Okay, bismillah. Mecca is that side. Let's make the Al-Fatiha first. So this is the book I always take care. Of. So I did u d u already. Let's make the s u r a t Al-Fatiha. Oh, a b r a in h a t i d a b i s m i l l a 라 b i s m i 수 l a 라 b i s 나라 l l a h Bismillah, b 라아 m 라 l l a h Bismillah, Bismillah, Bismillah, b i s m i l l 어어 b 서밥 먹자 어그래 어. 어, 이거 돼지고기 김치찌개 아니야? 뭐 그래 돼지고기 조금, 아, 조금밖에 아조금안 넣었어. 조금 넣었어 조금. 야, 그래도 엄마가 밥상 차었건데 먹어야지 지야나. 조금 먹어라. 한번 뭐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안돼 안돼. 보이지도 않아 이거 봐. 보, 보이지도 않지? 안돼 안돼 안돼. 아, 미안한데 아침에 따로 먹을게. 에이, 나쁘네. 같이 먹어야지. 아그래도이거안 된다니까 이거는 대지 그럼 조금... 이거 국물만 조금 먹고, 이거 다른 거 많이 먹어야안 된다. 아니국 그게 안안라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i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 o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 그게 아 n 라 그게 아 그게 a 니라 그게 아 그게 아 In h o s p i t a l now. So after this, maybe I will go to pray. Ah, Unfortunately, it's not easy to find some place. So I think I g t h s a r a m b i n a d a n t i s i s There are not many times, o I should do it here. a l i bit o i b o i t t i n k i t e b i l l e a e b a l e i t o a l e o t e o a i e o i t t t o a t i o i t e b o i e t o l e o i t e a e i o i t l a l i t i o t e o a i e t o l e i o i t e b t i e of t of t e i l l a i i a a i i i a a i bismillahirrahmanirrahim Oh, it's a n e e t h s cute Where's BTS? I came to eat some food in here I think this is very big place So I think it's easy to find a p r a y e r place Okay, before prayer, let's eat something That's cute. My favorite restaurant, 7 Eleven. Mm, I think this is halal tuna. Oh, yes, there is no pork. I l o r g o Bismillah. Alhamdulillah. Actually, there are many clean places. but it's really hard to find clean and quiet without people. It's so crowded everywhere. Uniqlo? Uniqlo 갈까? There's fitting room, right? It's very clean and quiet and private. Okay, so let's go Uniqlo. Fitting room 찾아봅시다. Someone told me that why I always wear the purple sweater is I don't know <laughs> I don't interest in shopping and I just like the color purple so that's why <laughs> wow they are expensive okay so I should pick one okay this looks nice I will not buy you but I have to go fitting low I have to use you I'm sorry clothes I have to go to h a n a r Park, Sky Park in Mapo. I cannot sure that I can find a prayer place in there, but maybe, maybe if I cannot find a prayer place then maybe I have to pray outside. I hope not. I pray outside. It's so freezing. I came to Hanna Park. I really tried hard to find a prayer place inside, but there is not. <laughs> yeah. yeah, as you see. Uh, so I think I have to pray outside. It's a little bit cold, but uh, yeah, I think I can do it. I'll try. It's almost Maghrib time. 10 or 15 minutes later. You're still t e r t So, yeah, maybe soon. I'm going to bring it o h o t Okay, so I prayed Maghrib, but there, I think there is a mistake because many people pass away when I pray in front of me, I mean, so I think uh, other day if I pray outside, I have to find more secret place, maybe. so it's almost nighttime ah, still outside but so thankfully I'm here in Jamsil department store and there is prayer room so thankfully I can pray here comfortable wow, wow mashallah wow okay Hello, can you, can you come? <laughs> ah, okay, okay, okay. Wow, 대박이다. Okay, there's our Koran and... Oh, so many locks. Wow, it's so pretty. 마샤 s h a o 이 s i n 션 t So big and pretty. u <laughs> c 하느님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OK, so I did five times prayer in one day uh, And yeah, it's not very easy in Korea 저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어, 사실 하느님을 이제 입기가 되게 쉬운 환경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과 그걸 계속 기억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항상 다섯 번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또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저를 계속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 하루에 다섯 번이나 하느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더큰 보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I'm so happy that Allah is always with me and always watch me and always help me So, Alhamdulillah 네,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take care and be safe Maat s a l a m a 안녕